녹꽃이 피야 올바라고. <웃음> 어, 녹꽃이 피야 올바요. 어, 올바는 녹꽃이 피아요. 멋이더니. 응, 이런, 이런 것이 있어줘야 해, 이런 것이. <웃음> 그래야 올바요. 883이라도 녹꽃이 펴줘야 해. <웃음> 어, 군데군데 녹꽃이 펴줘야. 어? 오이루도, 오이루도 살짝씩 비춰줘야, 이렇게, 오이루도. 아, 아직은 검태 없어요. 예, 예. 이게 쇼바가 신형은 네? 이게 바뀌었거든, 이게. 음. 에멀전 쇼바로. 아... 이 스프링에서 에멀, 에이, 이런, <웃음> 이런, 연병할 <웃음> 네, 내가 잠깐 잊었어. <웃음> 내가 잠깐 잊었어. 어. 어. 이거 내가 죽일 놈이 저번지 <웃음> 내가 누구야, 이거. 어. 이거 뭐, 어따가소연을요 이거. <웃음> 어? 이렇게 많이 모여서 타는 것도 오랜만이네 진짜 슈퍼 GT 슈퍼 체성이 없어 체성이 없어 <웃음> <웃음> 석꽃찌개 어 석꽃찌개 아이고 이쁘네 쪼르륵 세우는 게 예. 장미꽃 그 뒤에 장미꽃 딱 있고 기가 막혀 아 여기 참 이뻐 네, 이드님 여기 처음 와요? 네. 됐습니다. 아 그래요 저는 많이 왔어요 예전에 여기가 이름이 뭐였었죠? 아까 인월 시장순대. 시장순대, 인월 시장순대. 이집에 그냥 저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. 저희 보면 후추와 콩나물을 넣고 새우젓으로 간 조절. 아 저기. 오, 너무 맛있네요. 아, 딱 피순대네. 잘 잘... 아 그거 그 안에다가 그 스폰지 집어넣어서 잘 맞췄어요 아, 에, 소리 안나고 괜찮아요 이제 <웃음> 자 여기가 인월시장입니다 인월시장 저기 순대국밥집 맛있습니다 시장순대국밥 지한제에 잘 도착해서 라이딩 해봤습니다 또 같이 온 우리 또 동료분 찍어드려야 되겠어요 한번